브랜디, 페퍼, 하이, 사랑해. 어, 왜, 왜. 어, 왜. 왜. 왜. 어서 줄을래? 나갈 건데 지금 바로는 못 나가고 아, 네. 조금 치워야 돼요 여기 조너네가지 시도해 놓고 조금만 치우고 나갈게요 어.. 응. 응. 속상해 엄마한테 신념을 해놓고 싶어 다 김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엄마 속옷 옛날에 이거 할머니, 우리 할머니 때부터 하던 거 누군가 먹다 남은 사과 음, 음. 지좀 큰일 났거든요 해뻔랑 여행 갔다 와가지고 노트북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집에 어딘가 있겠거니 했거든요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아이 진짜 찾아야겠다 근데 진짜 아예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이제 없다는 게 확신이 되고 나서 제가 그래서 좀인천공항 분실물센터 이런데 다 연락을 해봤는데 없대요 불현듯이 설마 내가 파리에 놓고 왔을까? 그 파리 분실물센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메일 답장이 온 거예요 파리에 있다고 근데 문제는 뭐 픽업하는 방법이 있고 뭐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걸 예약을 하는 거예요 픽업 날짜를 근데 전화를 안 받아 아니 그러고 그 픽업 날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안 나와 이거 먹고 싶어요 <웃음> 털. 털이 장난 아니죠? 일상이에요. 엎드려, 엎드려. 이미 지금 저기서 누가 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서. 안 가요. <웃음> 가자. <웃음> <웃음> <아이치. 웃음> 정말 지겨워 캣퍼는 지겹게 하죠. 어이구 또 뺏었어. 물어, 빨리 물어. 얼굴, 얼굴, 얼굴. 뺄거빨었으면 갖고 와. 나한테 물으래, 물으래 가져와야지. 아저 <웃음> 아! 좀... <웃음> 아! <웃음> 브랜디 얼굴 이렇게 됐어! 아저 시키! <웃음> 왜? 왜? <웃음> 남자여자인가요아둘다 여자아이! <웃음> 아해 <여자아이. 웃음> 아, 진짜 패! 배... 야! <웃음> 아우 저... 아 하이가 <웃음> 발톱이다쳐가지고 살짝만 뛰기만 해도 피가 철철 나거든요 걷는 산책 위주로 다 하고 붕어빵을 사보려고 하거든요 무슨 맛에 좋아하냐고 하셔가지고 한번 궁금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붕어빵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땅이 <웃음> <딴이> 녹아서 걸어가야지요 <걸어볼까? 웃음> 1,500원 가져왔는데 파시랑 크림 이렇게 달라는 걸? 네 이거 하나? 네안 씹어 빨리 먹고 싶은데 식을 것 같아 근데 왜 잉어빵이지? 잉어빵이 아니 먹어볼게요 이게 크림이고 이게 파신인것 같아 음 팥을 먹어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뭐 하나가 완벽하게 충족되는 건 없어요 이두 개를 약간 같이 먹은게 맛이 더 맛있는 것같아 근데 둘중 따지면 나는 크리이도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크림을 조금 질려 먹다보면 그럴 때 팥을 먹어주는 거예요 음.. 좀 뜨거울 때 먹었으면 더맛있었텐네 맛있네요. 밥을 먹어야지. 내 거야! 내 거야! 먹지 마! 엄마가 사준 소고기 김치 김밥. <웃음> 내 거라고. 내 거거든요. 소고기 김치김밥 아내 거라고 잠깐만 김치김밥이랑 아 소고기 김치김밥 그리고 미역국 얼마 전에 페퍼랑 산책하면서 뼈 해장국 사가지고 포장해서 오는데 키세 분을 만난 거예요 아만났다기보다 그분이 페퍼를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그 와이프 분한테 이제 보냈는데 그분이 이제 아, 허락 안 받고 찍어서 죄송하다고 왔는데 아, 저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영상이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페퍼를! 페퍼를! 페퍼를! 페퍼를! 페퍼를! 제가 귀여웠던 포인트는 팩퍼라는 걸 확신에 차서 이렇게 찍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보니까 댓글 파 분들이 한 500분 정도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감사하게. 다른 데서는 댓글 안 다는데 저한테만 댓글 달아주신다고. 이거는 약간 우리끼리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또 너무 말을 안 하면 또 까먹으시니까. 그냥 내가 혹시나 잊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아 너무 매번 말하는 거 싫은데요? 알겠어요. 내가 그거는 받아들일게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정도로 약간 협의 가능한가요? 언급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제한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갈게요 뭐 매번 하는 거 싫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인정할게요 バラッサーアラッサだって 근데 요새는 주워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바로 바로 차가워져서 짠아 이거 말고 더 좋은 멘트 있잖아 페퍼 다음 멘트로 넘겨주세요 페퍼 다음 멘트로 넘겨주세요 지금 이거 말고 짠 멋진 하루 응원합니다 뒤에 아저씨 계셨거든요. 창피해서 그냥 쳐다보지 않게 바로 뒤돌았어요. 음 너무 당황해서 장갑도 버리고. 냄새나? 헬파에 오늘 일정 마무리하러 가겠습니다. 어디? 어디 갈라고? 바로 카운터로 막혀있어 막혀있어 여기를 제가 가본 적도 없는데 맨날 이 앞에서 맛있는 냄새 나니까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가자고! 기다렸어? 하이도? 하이도 산책 나가려고? 렌즈도 어? <놀람쥐> <놀람쥐> 언니 기다리고 있었지. 여보세요, 아 정말 인터넷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나 그거 돈 냈어 뭐가 안 돼? 아 진짜 인터넷! 진짜 왜 이렇게 뻑은겨 진짜 후졌네 어아 <웃음> 빨리 어, 안 돼. 아예 그 날짜가 선택이 안 돼. 지금 바깥에 기간 아닌데 왠지 거기에 그렇죠. 잃어버리는 물건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전화 많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그냥 끊어놓은 것 같대. 어. 택시 몰라가지고 공항에 다시 전화를 해봤대그 어. 사람이 그게 처리비용인가 봐, 11일로 막 이런 게. 어. 나중에 그 확인서가 메일로 날아간다던데? 난 픽업으로 해서 가져오려고 그러는 건데. 왜 픽업 그게 활성화가 안됐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지금 거기서? 그 공거에서못 하겠지 왜냐면은 물건이 공항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 파리에 있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응. 뭐가 그건데? 아 정말 안 들린다 <웃음> 아니 내 말들 내가 말안 하고 있었어 진짜 나 지금 뭐 찾느라 말 안하고 있어서아 아, 진짜 성질 더러운 거봐 땡큐 뭐, 어 나도 뭐 알아내는 거 있으면 또 전할게 음. 지금 필름 찾아보지도 않은 것도 많은데 지금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데 찾으러 와야 되는데 그거 찾아올 때새 필름 맡기고 이런 식인데 요새는 이제 필름값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 비싸지고 3배 막 가까이 올라왔다 보니까 막 남발해서 옛날처럼 쓰지를 못해가지고 그 텀이 길어지고 있어요